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만든 반지를 포장을 해보았습니다 이 반지는 저의 약지에 끼고 나머지 하나의 반지는 여자친구에게 줘야겠죠? 자기야 왜왜 없니? 왜, 왜 보이지가 않니?